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1회 화요일 방송 내수중 1에서 3수 필출입니다. 어 지난해 차에는 이렇게 됐죠. 어 헌터가 이 원본에서 6, 22, 35, 45를 뽑았는데요. 어 여기에서 6하고 35가 적중했습니다. 어 원본에서도 2 개가 나왔네요. 어 일반적으로 2 개에서 5개 정도는 나오고 있죠. 이제 다 지금까지 지켜보셨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어 그리고 어,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 헌터가 어제부터 어,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했는데 어, 어제 설명을 어, 공지 사항으로 띄우면서 설명을 드렸죠. 어, 드렸는데요. 어그 헌터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 반응이 상당히 어, 좋으셔서 어, 그래서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어, 회원 가입도 기대보다 많이 들어오셨고요. 어, 또그 반응들도 대체적으로 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여하튼 헌터가 이 멤버십 회원들께는 어, 매차 어, 헌터가 뽑는 고정수 어, 한개 이상씩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어, 이 고정수는 어,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날 오전에 제공해 드릴 거예요. 어, 너무 일찍 제공해 드리면 우선 어,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그러한 어, 뭐냐면 어, 우려가 되고요. 검토를 충분히 아직 덜 됐을 수 있죠. 어, 그 다음에는 어, 너무 일찍 공개를 하면 또 어, 헌터가 공개한 고정수가 어, 또그 외부로 어, 너무 이렇게 유출이 될것 같아서, 어, 그래서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 목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밤이나 어, 금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어, 이렇게...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핵심 자료하고 같이 영상으로 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멤버십 회원들만 볼수 있는 어,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1051의 유튜브 방송은요. 어, 매주 아,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어제는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오늘은 네수 중1에서3수 필출이고요 어, 월요일날 매주 보여드리는 약수 또는 제수 어, 총정리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어, 상당히 헌터는 이거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이걸 잘 활용하시면 어, 그 수를 압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 그거 잘 활용하시고요. 어, 규칙수들이죠, 규칙수. 규칙수. 규칙은 아, 로또는 언젠가는 규칙은 깨지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4 연속 내지 5 연속이면 아, 규칙이 깨집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아, 그 중에서도 한 어, 개에서 세개 정도는 규칙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주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터가 자리 올릴 때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자, 주메뉴 보시기 전에 우선 자료 두개 보고 가겠습니다. 어, 여기는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시죠? 어, 이번에, 이, 이번 대상수는 어, 개수가 좀 많습니다.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개나 되죠? 어, 일반적으로 일곱 개, 여섯 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어, 이번 이차에는좀 개수가, 아, 오늘 자르는 좀 개수가 많아요. 자 여기에서 어그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네개 정도 추하는데요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각자 가지고 계시는 어 제수, 한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여기 있는 수 중에서 어, 이 수는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작다라는 거 어, 보이시는 분들은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가 강한 거니까 어, 틀릴까봐 괜히 불안해하실 거 없고요 부담 없이 어, 정성껏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이 차에는 아, 이번 오늘 오늘 이 자료는 어, 단번대가 이렇게 많네요 단번대가 둘, 네, 다섯 개나 되죠 어, 단번대가 이번 이번 차에 필출을 하려나요 어, 단번대가 지금 장기연속출하고 있어서. 이 전멸할 시기도 가까웠을 것 같은데 어, 여기서는 탐보대가좀 많이 있네요. 자, 다음은 어, 불주변수입니다. 이 불주변수는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죠. 어, 그래서 어, 매주 매, 매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주변수가 어, 불주변수의 특징은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돼 있어서 어, 한 눈에 확 보입니다. 그렇죠? 어, 이제 아직 헌터도 자료가 충분히 아직 조사가 들 됐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아직은 어느 수가 이게 좋다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 없어도 어, 불주변수는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네개 출하고 있죠 아, 아주 가끔 아주 가끔 다섯 개가 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네 개가 출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전멸도 있고요 전멸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아, 거의 필출을 하고 있죠. 필터 범위는 1에서 4면은 적당합니다. 한번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오늘의 주 메뉴입니다. 어, 회기분석자료죠. 어, 수중 1에서 3수 필출입니다. 회기분석자료는 출연빈도가 높고, 대, 뭐냐면 대상수가 많은 반면에 또 출연 개수도 많이 출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2개에서 5개 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오늘은 이렇게 2, 4, 6, 8, 10, 12, 13 순화됩니다. 이렇게 개수가 많은 반면에 출연 빈도가 높아요. 헌터가 뽑는 이저 회귀 분석 자료는요. 이 중에서 어, 이제, 네 수를 헌터가 뽑는데요. 어, 이제 한 수씩 나타났다가 사라질 겁니다. 어, 여기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어, 어느 분이, 어, 그, 어느 한 회원분께서, 어, 이거를 이렇게 숫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하니까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어, 그런데, 어, 헌터가 그 재미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 또, 어느 분은 이제 이런 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거 약올리는 거 아닌가? 어? 왜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냥 사라지게 하느냐? 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어, 헌터는 헌터대로의 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우리 회원분들을 약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짜증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한꺼번에 한목에확 보여드리면 어, 이, 어, 이런 분이 계세요. 어, 빨리 가서 어, 자료 어, 숫자만 보고서 바 그냥 어,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유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이러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요 수를 못 보게 만드는 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이 수가 대상수가 방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수한수 한수 꼼꼼히 어, 생각하시면서 받아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헌터, 이거 유튜브 방송 보시고선 들어와서는 내수만 훌쩍훌쩍 훌쩍 보고 가시는 분들, 쭉 밀어보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이 내수가 안 보이도록 만들어, 만들려고 생각한, 고안한 그한 생각, 그러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터는 헌터대로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거 소중한, 대사, 소중한 수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 내수를 뽑을 때는 그냥 덜렁 뽑아오는 게 아니고, 엄청 꼼꼼히 정성껏 뽑아온 수입니다. 그 수를 그냥, 덜렁 그냥, 내수 그냥 쭉 뽑아가지고, 마치, 이 도둑질을 해가듯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 헌터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물론 그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죠. 간혹 가다 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내수가 이렇게 한목에 안 보이도록 하려고, 그런 어, 어, 그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터한테는 이네 수가 엄청 소중한 수예요. 그러니까 어, 정성을 다 기울여서 엄청 기울여서 뽑은 수니까 어, 헌터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어, 그 좋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어, 네 수가 한 수씩 나타났다고 생각 겁니다.